어느 남자가 옆차를 봤는데 그리고 난리가 난 버스 안 가는곳마다 남자들의 시선 때문에 승가축소수술을 받으러 가는 알리슨입니다. 한창 달리고 있던 차가 뭔가와 충돌하고 그것은 정체를 알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차 때문에 오물을 뒤집어 쓴 남자친구 미카엘. 어느덧 병원에 도착한 세 사람입니다. 병원 홍보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주네요. 의사 선생님과의 첫 대면. 그런데 남친이 보고 있는데도 거침없이 손을 돌리는 의사. 미카엘은 앨리슨이수술하는 것에 yes, 서운해하고 right? uh, no? uh... <laughs> 이때병원 직원이 두 사람을 방해합니다. 아니 자기가 왜 아쉬워하는데? <웃음> 그 시간 엄마도 수술 준비를 하고 알리슨도 수술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Yes. 하지만 미카엘이 Dr. 이 제기를 you know 하는데 병원 직원은 미카엘을 데리고 병원 구경을 시켜줍니다. I've been working in this country for a year now, but all about money. Come. I promise d Allison I'll be there when she wakes up. So. Yeah, yeah, sure. Got plenty of work on those, but because of hers. Excuse me. come on. Shell, It was a compliment. 그러다 미카엘은 이상한 소리에 이끌려 어느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한 여자가 누워있었습니다. 미카엘은 마스크를 쓴 여자를 돕는데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두 사람은 도망을 갑니다. 바로 알리슨에게 달려간 미카엘. Michiel, what is this? That is h e r okay? I'm with you. Please leave me alone. No o p e r e t i o n No o p e r a o n Are you feeling better now? Why am I tied up? You had a panic attack. Please untie me. and stay in bed y 훈련하자마자 다시 앨리슨에게 달려가고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믿어주지 않는 앨리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본두 사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병원입니다. 알리스는 엄마부터 찾으려 하는데 좀비에게 쫓기게 되고 하지만 미카엘은 감정이 되고 맙니다. 겨우 도망친 알리스는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는 마취에서 못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마 바마 <웃음> 결국 좀비에게 엄마가 몰리고 마네요 <웃음> 이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미카엘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의사와 홍보 담당자와 합류하게 됩니다. What's i n m e e e my g 잠시 후 직원 때문에 다시 정신을 잃고 엄마가 좀비에게 물린 걸 알아차린 병원장입니다. 결국 치료를 해보자는 의사 선생님! 이 사태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 다른 의사. 그런데 뜻밖의 상황 전개에 모두 놀랍니다. What have you done?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엄마를 뚝배기 시킵니다. 그리고 옥상을 통해 옆 건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 야, 모두 무사히 건너갔지만 동료 이사는 그만 뚝배기가 되고 맙니다. <놀놀놀놀라> 다른 생존자와 마주친 사람들. 그 사이 홍보 담당자도 좀비에게 당한 상태. 드디어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구조가 아니라 움직이는 모든 걸 사살하는 명령을 받은 상태. 겨우 하수도로 도망치는 세 사람 하지만 좀비들도 하수도로 몰려들기 시작하네요 하수도 뚜껑이 열리는 걸본 군인들은 차로 그냥 막아버리고 손가락이 낀 알리슨 이번엔 무사히 출구를 찾았지만 좀비들이 목전까지 다가오네요. 결국 미카엘은 탈출을 못하고 알리슨과 직원만이 자동차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직원은 알리슨에게 딴 마음을 먹고 이번에도 위기 탈출 성공 하지만 좀비들도 병원을 빠져나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미카엘도 무사히 도망치는데 성공하고 미카엘을 좀비로 착각한 알리스는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미카엘을 알아본 알리스는 당황한 나머지 나무를 들이받고 그대로 뚝배기가 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